이번 영상은 2020 3월 푸조 차종별 프로모션과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별소비세 인하는 꽤나 반갑더라고요 저희가 해드리는 혜택보다 훨씬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치품에 대해서 과도한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을 뜻합니다 이런 세금을 인하해주는 기간이 바로 3월이 되겠습니다. 차종별로 금액이 상이한데 최소 90만원부터 최대 143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종별로 개별 소비세 인하 금액과 프로모션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조2008은 작은 체구에도 시야 확보가 좋고 2열 시트 폴딩이 플랫하게 되기 때문에 수화물 적재가 용이한 소형 SUV 타입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그립 컨트롤 기능도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엔진은 터보 디젤 1.5 한가지이며 옵션 트림은 두가지이지만 구매가 가능한 트림은 GT라인 하나만 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3350만원 개별 서비세 인하 가격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구매 혜택은 195만 3천원이며 적용 받으시면 최종 차량가 3059만 7천원에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푸조 3008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럽 SUV 판매 1위를 견인하는 데큰 공을 세운 모델이며 만족도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각진 SUV보단 날렵한 쿠페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적극 추천해드리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1.5 터보 디젤 엔진에는 알리르와 GT 라인 두가지 옵션 트림이 준비되어 가있고요 2.0에는 GT 단일 트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GT 라인 기준으로 차량 가격은 4430만원이며 개별 소비세 인하 금액은 132만원, 3월 구매 혜택은 472만 7800원인데 최종 차량가 그럼 3825만 2200원에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조 5008은 7인승 SUV이며 국산 중형급인 소렌토나 싼타페 정도 크기와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8은 탑승객의 시트의 활용성과 실내 수납 공간 능력이 좋은 차량입니다. 3008 보다 좀더 많은 적재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 혹은 탑승객이 5인 이상 이시며 사용 빈도수가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1.5 터보 디젤에는 옵션 트림이 알리로와 GT 라인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2000cc에는 GT 단일 트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리르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이 4,490만 원이며 개별 소비세 인하 금액은 135만 원, 3월 구매 혜택은 391만 9,500원 적용 받으시면 최종 차량가 3,963만 500원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푸조 308은 5인승 해치백 차량이며 푸조 차량 중에 가장 훌륭한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푸조 직원들이 가장 많이 구매했던 차량이며 엔지니어들 또한 칭찬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엔진 트림은 두 가지가 있지만 구매가 가능한 차량은 2.0 gt 단일 트림입니다 차량 가격은 3,990만원 이며 개별 소비세 인하 금액은 114만원 3월 구매 혜택은 348만 8 4 0 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차량가 3,527만 1,600원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푸조 508은 스포츠 세단 차량이며 푸조의 플래그십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으로 칭찬을 받았고요. 유럽에서는 세단 판매율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푸조의 모든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나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날렵한 디자인의 적재 공간까지 필요하시다면 은 스포츠 웨건 타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 터보 디젤 엔진에는 옵션 트림은 알리루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2.0 엔진에는 알리루와 gt 라인 gt 세가지 옵션 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GT라인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이 4,990만원이며 개별 소비세 인하 금액은 143만원, 3월 구매 혜택은 508만 9,350원, 그럼 최종 차량가 4,338만 6,50원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푸조는 오랜 역사만큼 차를 꽤나 잘 만드는 회사이고요. 여러 경험을 양산형 차량에 아낌없이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푸조를 구매하시기에 너무 좋은 3월인 것 같습니다. 개별 서비스 이나이텍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